이거 벚꽃? 벚꽃눈이 내린다! 어, 벚꽃눈이 내린다, 진짜! 어, 예쁘다, 벚꽃 정비하는, 정비? 와야지 와 공중이 생리 그거 끌고 가? 안 타고 데리야 캔디 먹자 사탕 먹자 <웃음> 알거든? 빨리 주세요! 빨리 주세요! 뭐야? 모든 소리 들지? 응? 모든 소리예요 다른 친구들의 소리인가봐. 다른 언니, 오빠들의 소리. 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<웃음> 아니, 노는 거 같아. 재밌게 노는 소리. 엄청 커, 엄청 아주 엄청 엄청 크죠? 엄마. 난, 난. 나는 엄마인 거야. 응. 이렇게 이렇게 응. 좀 크고 응. <웃음> 테리보다 훨씬 크잖아. 테리가 헤리가 테리보다 훨씬 크잖아. 네, 응. 응. 응. 아줌마, 응. 엄마야 이거 응. 응. 엄마 나키 쭉해요. 헤리도 키 쭉해질 <웃음> 응. 건데 나중에. 응. 어. 그럼, 음, 음? 엄청 길쭉해질거야 그럼 유총 문 열고 유총 가도 돼요? 그럼 <웃음> 내가 봤다이 꽃이다 맞아 벚꽃, 벚꽃. 어, 어. 와, 내가 좋아하는 노란 꽃이다 어, 맞아 이거 진짜 팝콘 같다 팝콘 얘네 응? 야 팝콘이야 뜯어먹을래? 팝콘. 팝콘은 어떻게 나오는지 몰랐지? 이 팝콘나무잖아 응. 이거 뜯어가지고 영화 보러 갈까? 아니네 아니네. 맞아 이거 팝콘이야. 아니야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야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야 팝콘 주시는 분이 여기 팝콘나무한테 와가지고 털털 털어서 팝콘 담아서 주시는 거야 아니겠지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왜? 왜 아니라고 생각해? 아니야 아 아니야, 아니야 이거 아니야 뜯어 줘볼까 한 번? 그러면? 네 팝콘인지 아닌지 뜯어 줘볼까? 엄마가? 네 <웃음> 장난이야 아, 장난? 내가 말했잖아 음. <웃음> 엄마 내 이제 앉고 싶어요 응 음, 앉아 앉아 어떻게 앉아요? 음. 너무 무서운데 <웃음> 아, 에휴, 다행이다 엄마 아, 음, 땅에서 <웃음> 못 앉아요? 음, 엄마. 엄마 안 먹어 케리 음, 음, 음. 많이 먹어 음. 고마워 음. <웃음> <한정만> <웃음> <나와>. 음. <웃음> 고마워 먹을게 술래야, 지금 술래하고 있지. 출발! 출발! 엄마, 엄마, 봐. 마 어? 엄마, 엄마, 봐. 응. 엄마, 봐. 뭐엄 응. 엄마, 엄마, 엄마, 뭐뭐 응. 응, 응. 응. 어, 마엄 엄마, 응어 무슨 소리야? 마 엄마, 엄마, 엄마, 엄와 hmm <laughs> whoa whoa whoa whoa 너무 잘한다. 여기 한 발도 해 보세요. 한 발로. 우. 안붙쳐요 다님. 음. 엄청 빨리 달린다. 됐어? <웃음> 이제 다시 다시 다른 데서 네? 선생님 줄 또. 봐. Hey, hey, h h e a h l Da da da da. h e a t i m the best. 태권도 요리 여왕이야. <웃음> 칼질에 온거밖에 없는데. 네?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너왜 그래 자꾸? 페리 엄마 아봐 페리야 예쁘지 엄마 페리야 알았어 장 <웃음> 오네 싱싱이 한번도 안 타고 계속 먹기만 하네 어머니 또오고 짐지 아까 싱싱 타다가 배가 배가 부고싶 배가 아 배가 볶가서 배가 뭐야? 배가 고파서? <웃음> 어. <웃음> 배를 복인게 아니야 배가 고파서? 어왜 <웃음> 그래 <웃음> Hehehe <laughs>